예 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뉴월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 은근히 아니 좀 많이 디스코드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디스코드는 음성 채널로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에 뭐토코온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어,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어,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오신 유튜브에 와서 오셨던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뉴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코드 없이는 게임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디스코드라는 기능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채팅이 안 되죠. 그리고 서버에 사람이 좀 많으면 영어로 채팅한다 해도 굉장히 그 빠르게 넘어가 버려서. 먼저, 디스코드는 이 디스코드.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되는데요. 가면은 윈도우즈용 다운로드가 있고, 웹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웹 디스코드 열기가 있고, 뭐, 위에 디스코드 열기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린 거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디스코드 열기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쓸수 있고, 뭐,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디스코드 한 동시에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디스코드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누르면은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거고 추적추적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 주시면 디스코드 창이 뜨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자 디스코드를 설치를 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거나 어, 로그인을 할때뭐 틀린 그림 찾기 아니면 뭐뭐 뭐 신호등이 있는 타일을 찾으세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 매번 하는 사람도 조금 걸립니다.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넘기시면 돼요. 뭐 버그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조금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로그인하시거나 뭐 처음에 로그인하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겪을 수도 있는데. 로그인 해도 뭐가 빨간색으로 한글로 뜰 수도 있지만 영어로 뜰 때도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뜹니다 뭐 근데 그거, 그 안에 이메일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다면 본인의 이메일에 가서 승인을 하라는 겁니다 비밀번호 틀렸다는 게 아니니까 어, 빨간색 메시지가 뜨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메일까지 체크를 해 주세요 네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디스크도 화면이 뜨는데요 이 오른쪽에는 이 채널 안에 어, 유저들이 보이고요 이 가운데는 어, 채팅 같은 거 왼쪽에는 음성 채팅방과 일반 채팅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뭔가 이렇게 쭉 아이콘이 있는데요 음, 네, 음,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플러스 모양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서버 추가하기라는 걸 눌러서 어, 서버 참가하기 그리고 여기 링크 자리에 예시가 있는데 어, 디스코드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참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 인터넷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카페에다가 가입 안내를 해놨는데 여기 서버 이전 게시판에 어, 서버 길드 가입, 가입 방법 레무리아 오버나이트 길드 가입 방법을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어, 절차대로 쭉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디스코드 주소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 주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디스코드로 계속하게 누르면 이렇게 링크해서 되기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하지 않고 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스코드 여기에서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서버 추가하기를 누르고 참가하기를 누르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참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참가하기 하면 여기로 들어와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채널까지 들어왔다면 여기에 있는 탭을 누르면 그 방에 들어가집니다 예를 들면 규칙을 누르면 이 규칙의, 규칙의 내용이 보이고요 어, 공지사항을 누르면 공지사항 내용이 보이고요 자유채팅, 뭐 파티 모집 게시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확성기 표시가 있죠 이런 걸 누르면 음성채팅방이라는 뜻인데 누르면 들어가집니다 내가 여기 들어갔는지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자, 근데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라 마이크를 쓰거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거는 사용자 설정에 들어오는데 방금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내 입을 닫는 음소거 이러면 말이 안 들립니다. 제 캐릭터 옆에 이제 반짝반짝 거리지가 않죠? 음소거 해제하면 반짝반짝거리고 여기 표시도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헤드셋 음소거. 저 제가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상대방에게 제가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제가 듣는 것도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음수고 기능을 잘 사용해 주시고 사용자 설정 여기를 들어가면 어쩌저쩌고 있습니다 프로필 편집을 할수 있고요 네 여기서 프로, 아바타도 바꾸고 네 프로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음성 및 비디오로 들어가 줍니다 음성 및 비디오로 들어가서 내가 쓰는 마이크랑 연결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쓰는 스피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까지 해보세요. 아아 아, 아, 아 올라가죠? 올라...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감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기준선을 기점으로 이 정도만 지나가고 있어요. 이 정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너무 못 여기를 못 지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방에게 제 말이 잘안 들리고 너무 넘어가 버리면 은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음까지 마이크에 들어갑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설정을 하셨다면 은어 다른 분들에게 마이크 감도 설정했는데 이거 적절한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이크가 어 처음 하신 분들은 그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예전 제품이라서 지지직지직 이런 게 상대방에게 많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설정하고 설치하셨으면 이런 어 장치 설정 그리고 이런 감도 조정까지 적당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대부분 마이크의 위치와 내가 앉아 있는 위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음성감지 이것도 있지만 눌러서 말하기를 누르면 특정 단축키를 누를 때마다 말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 주변에 소음이 신경 쓰이신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정까지 봤습니다. 뭐 기타 단축키도 있어요. 단축키를 추가 여기서 잘 확인하시면 은어 마이크 음소거하는 기능 아까 보여드렸죠. 어 여기 아래 보면 이런 음소거 기능을 단축키로 도할수 있습니다 저는 인서트 키에 나서 인서트만 누르면 지금 제 아이디 옆에 그리고 요 밑에도 체크가 계속 됐다가 풀렸다 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자 이런 거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채널 입장까지 알려드렸고 보이스 참가 방법도 알려드렸죠 채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서버에 들어와도 내가 특정 채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쪽 파트 보이스2 방에 있으면 이 보이스1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서버에 들어왔는데 왜안 들리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채널에 입장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한 가지 더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아까 저희가 서버를 그 주소를 복사해서 들어왔죠. 그 경우에 서버만 들어오는 주소도 있지만 여기 채널까지 자동으로 입장되는 주소도 있어요. 그러, 그런 거에만 해보신 분들은 주소를 입력해서 왔는데 왜안 들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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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보다 너무 못, 여기를 못 지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방에게 제 말이 잘안 들리고 너무 넘어가버리면은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음까지 마이크에 들어갑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설정을 하셨다면은 어, 다른 분들에게 마이크 감도 설정했는데 이거 적절한지 확인 좀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이크가 어, 처음 하신 분들은 그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예전 제품이라서 지지직지직 이런게 상대방에게 많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설정하고 설치 하셨으면은 이런 어, 장치 설정 그리고 이런 감도 조정까지 적당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보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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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크 음소거하는 기능, 아까 보여드렸죠? 어... 여기 아래 보면 이런 음소거 기능을 단축키로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인서트 키에 나서 인서트만 누르면 지금 제 아이디 옆에, 그리고 요 밑에도 체크가 계속 됐다가 풀렸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채널 입장까지 알려 드렸고 보이스 참가 방법도 알려 드렸죠 채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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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만 들어오는 주소도 있지만 여기 채널까지 자동으로 입장되는 주소도 있어요. 그러, 그런 거에만 해보신 분들은 주소를 입력해서 왔는데 왜 안들리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디스코드 설정법은 여기까지입니다.